네, 어, 안녕하세요. 저는 젠지 정글러 클리드 김태희입니다. 어 저희가 오늘 DRX와 패승승해서 이기게 되었는데요 아마 첫 번째 경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초반에 싸움으로 해서 좀 이득을 봤었어야 했는데 소금명 한타나 그런 데서 좀 밀려가지고 첫 번째 경기를 좀 내줬다 생각하고 있고 두 번째랑 세 번째부터는 저희도 맞춰서 그냥 주도권 있는 픽을 하자 해가지고 잘 나왔던 것 같아요 아마 지금 요 약간 유미가 티어가 올라간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유미가 나오게 되면 칼리볼 베가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렇게 픽이 된다고 그러면 적 팀이 약간 맵을 바늘을 가르거나 아니면 바텀 서 다이브를 하고 싶은 그런 모션을 많이 취할 거라서 그것만 방지하자라는 느낌으로 했기 때문에 아마 초반에 저희가 그게 잘 작용된 것 같아요. 어, 아마도 근데 저희 생각에는 저, 저희 딜러가 엄청 고정 딜러가 롤러 선수 이지류밖에 없어가지고 적 팀이 어떻게든 간에 그냥, 그냥 이를 물고제혁기를 죽일 거라서 아 어, 저희 다 생각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멤버들도 자기가 안 물릴 거라는 그런 편안한 마음가짐고 했기 때문에 좀잘 나왔던 거 같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, 일단은 솔직히 좀 약간 아마추어라는 그런 신인 이미지가 강했잖아요 근데 그 전경기나 대회에서 기록 같은 거 보면 은 되게 꾸준히 잘, 잘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냥 다른 선수들보다는 편한 마음은 있었지만 왜냐면 신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저도 평소랑 다름없이 했던 것 같아요 어, 솔직히 저는 처음 듣는 얘기였고요 근데 아마도 저는 단장님이 삭발하는 것도 삭발한 거겠지만 저희 성적이 먼저 우선이기 때문에 그냥 솔직히 신경 안 쓰고 저희가 무조건 이기는 데만 좀 몰두했던 것 같아요 어뭐 단장님이 약간 저희한테 그렇게 유쾌하게 다가오실 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농담 반 진심 반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어 저희 많은 분들이 저희 막 엄청 우승권 팀이고 막 그리고 뭐 진짜 뭐 반지 완성된다 막 그러는데 저희 아직 갈 길이 좀 멀, 멀기 때문에 꾸준히 연습해야 될 양도 많고 그리고 애들끼리의 호흡이나든가 그런 것도 엄청 좋아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마 그냥 솔직히 그냥 꾸준히 열심히 하는 게좀중요하다 생각하고 있어요. 보성이 같은 경우는 작년에 KT에 있긴 했지만 아마도 저는 좀 KT에 있었을 때보다는 지금 좀더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것도 있고 왜냐면은 하위권도 하위권이었겠지만 상위권에서도 엄청 힘들기 때문에 아마 똑같이 열심히 해야 되는 거는 똑같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.. 솔직히 닮은 거는 좀 약간 없지 않아 있고 일단 머리 스타일 자체가 좀 약간 비슷하게 자르는 것도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봐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좀 약간 그런 소리를 듣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약간 보성이도 저는 비주얼도 좀좋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어.. 아마도 저희 진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연습이나 그런 데서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성적에 만족하지 않고 꾸준히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아프리카 프리스 같은 경우는 진짜 조합을 잘 되게 엄청 신선하게 짜오기도 하고 그리고 플레이 같은 경우에서도 진짜 엄청 공격적으로 할 때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점만 주의하고 저희 실수만 없으면은 좀 좋은 결과 나올 것 같아요. 어 그냥 약간 없지 않아 허전한, 허전한 느낌은 있는데 아마도 어느 상황에서나 좀더잘 잘 적응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가지고 최대한 지금은 별로 신경 안 쓰고 게임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어, 개인적인 목표는 솔직히 매 시즌, 올해마다 발전, 아, 매년마다 발전하게 목표인 것 같고요. 그리고 팀적인 목표는 솔직히 다 같이 바라보는 우승이 먼저인 것 같아서 다 같이 우승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어, 지금 우한 폐렴 그 코로나가 좀더강해 좀, 뭐라 해야 되지? 강해지고 있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다들 진짜 엄청 조심하시고 번거롭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들 주의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최대한 손발 잘 치셨으면 좋겠습니다.